안녕하세요. 동판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읽어주는남자 주성인입니다 자, 경일남님 오셨는데요. 그렇죠? <웃음> <웃음> 경제읽어주는남자 김강주입니다. 경... 네, <웃음>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삼성전자가 네. 참 애정의 주식 종목이죠. 그렇죠. 애정의 주식이고 <웃음> 2022년도에 네.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맞습니다. 종목입니다. 올해도 이,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삼성전자를... 네. 지난 연말부터 올 초에 개인투자자들이 예, 예, 예. 많이 팔았다. 외국인들은 많이 샀다. 이런 예,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맞나요? 네. 네, 맞는데 음. 이와 관련돼서 여전히 음.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지 않나. 삼성전자에 아, 그렇죠.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만 이런 때또 우리가 또 해안을 가지고 음. 한번 살펴본다면 또 예.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대체로 보면 외국인들 움직임,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실사하는 바가 많잖아요. 많죠. 네. 어, 지난주에도 외국인이 그근 1조가량도 음. 샀고, 어, 올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대략, 어, 몇천조, 몇천억 예, 단위로 몇천요. 이제 샀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접근하고 지금이라도 음. 추경 매수를 해야 될지, 예. 아니면, 그동안 손실을 난걸 상승을 했을 때 음.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와야 될지 여러 고민을 한번이 자리에서 좀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특히 돈파는 가게 구독자분들 가운데 장년층들도 많은데 네네. 주로 시니어분들이 또 삼성전자에 의외로 많이 몰려있잖아요 아, 아, 저도 이제 저, 제가 이렇게 이제 만나 뵙는 음. 많은 분들도 의외로 예. 삼성전자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예. 툭툭툭 한 번씩 던지는데 <웃음> 삼성전자가 없는 것이 또 없어요. 또 네. 삼성전자를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안전하다, 예, 예. 안전하다, 망하지 네. 않는다, 예, 또배당 나온다. 예, 예, 예, 예. <웃음> 그랬는데. 20%, 30% 물린 분들도 아, 8만 원대로 생각합니다. 옛날 이제 뭐 10만 전자 얘기 나올 네. 때 8만 원, 9만 원대에 물렸으니까 <웃음> 네. 지금 5만 전자 하다가 이제 이제 6만 전자 회복을 네. 한 상황이니까 사실 한 20, 30% 물렸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경일남 씨께서는 네, 네. <웃음> 삼성전자 원래 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네, 네, 오늘 네.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시고 네. 투자 책임은 없다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2023년 삼성전자를 픽하셨나요? 경일남 네. 씨께서는? <웃음> 네,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음. 어떻게 흘러왔느냐의 문제인데 2022년 음. 작년 4분기 실적을 보통 연초, 아니, 분기 초에 음, 발표를 해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에,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음. 3천억을 발표를 했는데, 4조, 뭐, 돈 단위로만 생각하면 엄청난데? 엄청난 건데, <웃음> 전년 동기 대비 한다면은 69%가 빠졌어요. 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이것뿐만 아니라 전기 동, 전 분기 대비, 음, 음. 그러니까 3분기 대비, 2022년 3분기 대비도 60% 이상 마이너스예요 그러네. 그럼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네. 3천억 원인데 저게 전년 동기 그 1년 전보다 그렇죠. 70% 그렇죠. 가까이 빠졌다면 1년 그렇죠. 전에는 15조 원이었네. 그죠? 어, 15조 그, 원.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네. 15조 원을 한 분기에 벌다가 네. 갑자기 3분의 1토막 났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예. 그 예. 어, 근데 여기도 또, 또, 더 음. 중요한 건 시장에서 예측치가 예. 있을 건데, 예. 시장에서도 이제 바로바로 바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음. 좀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시장 예측치는 사실 5% 이상 음. 어, 예측이 빗나가면은 이것은 예측 실패다 얘기하는데, 시장 예측치에 비해서도 35%가 음. 적게 발표가 됐어요.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이 삼성전자를 너무 음. 믿고 있었네요. <웃음> 아, 그렇죠. 너무 미, 믿었는데 아 이건 조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 아무튼 예. 이제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금년 1분기 음. 반도체 부문에서는 적자 이제 삼성전자는 네개 사업부가 있거든요. 예. 반도체, 음. 핸드폰, 음.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예. 가전 네개 예. 어, 사업부가 있는데 반도체가 제일 크죠. 어쨌든. 그렇죠. 반도체하고 핸드폰 사업부가 제일 음. 큰데 여기에 있어서 핸드폰 사업부는 이미 아한한풀좀 접어두고 음. 그 반도체가 이끈다고 했는데 반도체 마저도. 2023년 1분기에는 음. 반도체 부분 자체만으로는 또적자까지 예상을 한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4조 3천억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네. 통틀어서고. 그렇죠, 그렇 통틀어서? 전체. 네, 사업부 네개 부분을 합친 예. 전체고요. 또 올해 1분기는 반도체 부분만 빼고 그건... 생각하면 그렇죠. 적자다 그렇죠. 적자 예상이 지금 한다 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어, 현재 주가를 보면은 올해 이제 개장을 하고 나서 음. 1월 2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2주가 지났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까지 했는데 연초 대비 9.95% 상승을 했어요. 한 달이 아직 제 반도 그렇죠. 안 지났는데 그렇죠. 2주죠. 2주. 2주에. 네. 네. 10% 가 올랐네요. 그렇죠. 10% 올랐는데 코스피 상승률보다는 음. 2배 정도 지금 상승을 한 거죠. 이걸 참 네. 이해하기가 그러네. 자, 네. 지난 4분기도 70% 영업 이익 손실이 났고, 네. 죠 네. 전년도 대비. 네. 그다음에 올해 1분기도 적자가 뭐 그렇죠. 예상이 되는데 반드체 네. 부분에. 네. 근데 주가는 2주 만에 네. 10%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그렇죠. 자, 이것이 참 주식 투자의 아이러니인 <웃음> 거죠. 이 그것을 보면 또 어떻게 생각할수 있냐면 2022년도에 네. 1분기, 2분기, 3분기 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음. 최고 실적을 냈어요. 그런데 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최고 실적을 낼 때마다 음. 주가는 그 발표한 날마다 다 마이너스가 났어요. 음. 제가 지금 이제 거꾸로. 눈라 말이네. 그래서 그렇죠. 거꾸로의 전형, 일이 지금 음. 벌어졌는데 이것을 한번 향후 우리는 지금 이 현상보다는 그런다 어떻게 하는 말이야. 그렇죠. 이거를 네. 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살펴볼 음. 필요가 있는데. 자그러왜 삼성전자가 네. 다섯 가지 이유네. 에, 일단 최근에 왜왜 올랐냐 하면은. 음. 어, 가격 하락에 따른 음. 저평가 매력이 일단 부각이 된 거죠. 예. 지금 이제 작년에 9만 원, 뭐 10만 원을 바라보던 주식이 음. 줄곧 5만 원대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러는단 지난 10월 달에는 5만 원 중반도 깨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은 어, 많이 빠졌다. 그런데 많이 빠졌는데 음. 많이 빠졌는데 사야 될 유인을 아직 못 찾고 있는 거죠. 예. 이제 후반에 좀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 많이 빠졌다. 싸다. 지난달에 5만원 중반도 깨졌을 때 살려고 하다가 저도 안 샀어요. <웃음> 예, 일단 이제 그래프나 하, 통해서 <웃음> 예, 한번 일단 보시면. 예, 저평가 네, 그렇죠. 하죠? 예. 예. 예 싸다. 가장 두 번째는. 크게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반도체 신규 투자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원래 법안 통과할 때는 8%로 예. 통과가 됐었었는데 정부 측에서 다시 나서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어, 중국의 TSMC라든지 아하. 미국의 어떤 세 저기 음, 세제혜택이라든지 음. 비교할 때는 너무 이것이 불리하다. 아, 아, 그러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더 주어야 된다 음. 하는 쪽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음, 있다 보니까 음. 즉 반도체 세제혜택과 관련된 것이 무엇이가 좀 긍정적인 뉴스로 이제 작용을 한 거죠. 한편 보면. 세제 혜택 워낙 삼성전자가 특히 반도체 분야가 등치가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그렇죠. 세금 조금 혜택 준다고 주가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또 반대로 그렇죠. 생각하면 워낙에 또 등치가 크니까 그럼요 또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음, 이제 세 번째는 그 이제 그 외국인이 오래 들어와서 매수를 많이 했다고 했지않습니까 예. 이제 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으로 사지 않습니까? 음. 통으로 사면은 제일 시가 청이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를 당연히 많이 사겠죠. 음. 즉, 어, 외국인의 매수가 삼성전자에 집중됐다는 의미도 조금 음. 포함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어, 환율 하락의 효과라든지, 음. 이런, 그, 전반적인 상황을 본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돌아오면서, 음.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샀다. 어, 집중을 받을 수밖에 아. 없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 자체보다는 한편으로 보면 바이콜의 의미가 음. 좀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것은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좋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예.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통으로 산다. 그는 왠지 좀 자선수심은 상해 보입니다. 아, <웃음> 근데, 근데 통으로 사는 게 이제 그 액티브 펀드하고 예. 외국인들도 액티브 펀드하고 패시브 펀드가 있는데 예. 패시브 펀드는 지수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통으로 산다는 말은 어, 지수를 산다는 거죠, 아, 지수. 지수를 산다? 그렇죠. 음. 네, 지수를 사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음. 높은 삼성전자를 상대적으로 예. 많이 살수 밖에 아, 없겠죠.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자, 그럼 네 번째 이유는요? 아, 이제 네 번째 이유가 이게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예, 중요하게 봐야 될 음. 부분인데, 예,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우리 경기순환주예요. 예, 그렇겠네. 또 반도체는 그렇죠. 모든 산업에. 그렇죠? 반도체가 모든 산업에 있어서 어, 경기 순환적인 요소를 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 생각해보면 이제 두 번째 비중이 많은 핸드폰도 보면은 이게 굉장히 경기에 민감하게 예. 소비자들의 어떤 주머니 사정에 의해서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500만 원 넘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를 넘으니까. 어, 교체 주기를 좀 빨리 땡기느냐, 음. 늦추느냐에 이런 부분이 있기 음. 때문에 대표적인 경기 순환주인데 경기 순환주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냐면은 순익을 최대 순익이 발생시에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하고 예. 왜냐하면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아하, 없다는 예, 생각 예. 때문에 모든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이클이 음. 있으면 아 이제 더 나빠지겠구나 음. 하니까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음. 또 어, 순익이 이번에처럼 마이너스가 음. 예, 저희 눈앞에 보이고 어, 순익이 굉장히 대폭 줄어들었을 음.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바닥 사이클이니까 그다음 그렇죠. 오를 일만 남았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바닥 사이클이고 예. 어, 이제 보통 음. 우리가 주가는 경기에 6개월 선행한다는 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삼성전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2개월 선행한다 이런 아, 얘기까지를 예, 해요. 예, 예. 그러니까 12개월 음. 선행한다면 올 1분기에 반도체가 마이너스 실적을 낸다면 12개월 선행을 한다면 2024년 1분기에는 예, 예.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은 분명히 플러스로 음, 돌아서서 있을 음, 것이다. 음. 여기에 지금 배팅을 하는 거죠. 요즘 나오는 뉴스 보면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 부분이 올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그걸 좀 보수적으로 보면 1년 뒤까지도 보면 네네. 아까 6개월 선행이나 1년 일반적으로 선행이나 주가는 6개월 선행하는데, 그렇죠? 선행하는데 삼성전자는 음, 1년 선행하니그러까 1년이든 6개월이든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웃음> 네. 있어서 이 부분을 명심하고 어,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돼 다른 거 예, 없어요. 자, 이 부분. 음, 삼성전자는 예. 뭐 가치주, 성장주, 지금 경기 순환주 아, 다 들어가는 얘죠 네, 네. 맞습니다. <웃음> 예. 그, 그 마지막으로 어, 시장에서는 음. 무엇인가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 빵하고 음. 방아쇠를 당김으로 인해서 어, 유인책을 좀 원하고 있는데 예. 어떤 유인책이 이, 지금 작동이 음. 됐냐면 은 삼성전자에 이거, 대해서, 그렇지, 아, 삼성전자에 네. 대해서. 어, 작년 3분기, 4분기 때 이제, 반도체 경기가 안 음.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 예, 나올 예. 때,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설비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 음. 감산을 하겠다. 오히려, 그래, 그래, 예. 오히려 공격적으로 설비를 늘리겠다. 예. 감산을 한 것도 많죠? 그렇죠. 그때, 예. 이제, 이제, 저기. 마이크론. 그래요. 그래. 마이크론이 미국의 회사들은 이제, 에, 더 이상 안 되겠다. 감산 음. 발표할 때, 이때구나 싶어서 거기 음. 감산 발표할 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설비 투자를 확대하겠다. 야 멋있다. 자신감. 어, 자신감. 그런데 <웃음> 자신감. 자신감인데 그 자신감은 주시장에서 식는 냉담하게 음. 냉랭하게 좀 반응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는 그 반도체를 음. 감산을 하겠다는 어떤 기대감이 이제 확산이 되다 예.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더 많고 수요가 음. 적음으로써 가격 하락의 예. 요인이 됐는데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다면 음. 공급 하락의 균형을 맞춰서 반도체 가격의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추면서 음. 여기에서 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겠구나 음. 하는 게좀 확산되면서 이번에 이제 삼성 글로벌 투자자들, 해외 음.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들이는 하는 이유가 됐겠죠. 그러니첫 번째는 우리는 감산 안에 우리는 더 많이... 많이 찍어낼 거야라고 그렇죠, 그렇죠. 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식감으로 하겠는데 이제 다 많이 지켜보니까 어좀 예. 아, 근거가 있어 보여. 예. 그래서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런 다섯 가지 있겠는데. 이유가 어느 하나의 이유로 올랐다기보다도 음. 음. 이 다섯 가지 이유가 서로 음. 상호작용을 하면서 좀 그렇죠 예. 긍정적인 예. 효과를 시장에 미치지 않는나 싶은데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은자 이야기 좋은데 어쨌든 또 6개월 선행, 1개, 1년 선행도 좋은데. 네네. 요즘도 한 2주 만에 10% 시장 평균이 올랐어요. 9.9% 올랐으니까요. 지금 네. 사도 돼? 또 이런 의문도 가지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럽습니다. 음.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많이 네네. 오른 거죠. 어, 올 초, 올주식 시장을 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음. 상황에서 어, 코스피도 좋았고, 어, 미국 증시도 좋았고, 그런데 삼성전자는 더 좋았으니까, 예.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하죠. 6만전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음.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예.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음. 2000년 이후, 그러니까 예. 이제 22년간에 걸쳐서 본다면, 60개월 이동 평균선 음. 일단 이제 그뭐 그래프를 한번 음. 보여드리겠는데요. 60개월 이, 이, 이동 평균선은 삼성전자 주가의 바닥이었다. 음. 거기까지 떨어지면. 예. 그러니까 60개월이면 5년 평균 그러네요. 주가까지. 저게 60일이 아니고 60개월이면. 네, 60개월이니까 5년. 5년이에요. 5년 동안의 주가의 평균을. 평균까지 주가가 평균. 하락을 하면은. 그때까지 하락하면. 네, 하면은 이거는. 바닥이다. 바닥이었더라. 아하, 과거에 예. 보니까 바닥이었더라. 그게 2000년 이후니까 22년의 그렇죠. 역사를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역사를 봤을 아, 때. 꽤긴 역사인데. 꽤긴 역사 동안. 근도가 있네. 그렇죠. 예. 바닥이었더라. 음. 그런데. 바닥이었는데 늘 바닥 찍고 나면 바로 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L자. 그렇죠. 그런데 <웃음> 어, 그 바닥인데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죠. 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과거에 60개월 이평선을 하회를 하고 음.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예.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 예. 60, 개월 시점. 그렇죠, 60개월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딱다쓸거 음, 아니에요. 예. 이제 쭉 내려와서 6십 개월 이전 평균선 딱다쓸거 아니에요. 찍고. 그래서 그것이 6 개월간 지속됐을 때, 일자 행복해. 그렇죠. 행복6 개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올라갈까 말까 음, 이제 그 사는 세력과 그렇죠. 사는 세력과 파는 세력이 음, 이제 사는 세력은 네. 이 정도 떨어졌으면 싼거 아니야? 음. 그리고 이제 파는 세력은 아니야. 아직도 더 떨어져야 돼. 지금 삼성전자 음. 어. 바 반도체 음. 지금 바이 엉망인데 예. 내가 살 이유가 없어? 예.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 음. 이 세력 싸움을 6개월 정도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음. 살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사고 팔 사람은 어느 정도 팔면서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6개월 후에부터 음. 상승하기 시작해서 1년 후에 평균 50% 상승을 했대요. 와, 그렇게 지금 예를 들면 닝만정자라 요 지금, 지금 그렇죠. 50%가 올랐다.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군제 예. 다시 10만원대까지 갈수 있다는 거이죠 그러네요. 뜻이 있죠? 어, 지금 6만원에 50%면 9만원. 예. <웃음> 그렇죠. 그래서 10만전자를 예. 또 예. 바라볼 수 있다. 또 바라볼 수 있다. 평균 50% 상승을 했다. 이게 이제... 희망고문이 아니면 되겠습니까데 <웃음> <거죠>? 아, <웃음> 어쨌든 이렇다는 거죠. 예. 물론 지금 이제 오른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라보고 믿으면서 사야 될 것이냐. 하는 건 이제 숙제로 좀 나올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이제 통계니까 이거는. 그 그렇죠. 과거 역사 자료니까 60개월 이평 이동 평균선을 하회하고 6개월 시점으로부터 1년 사이 평균 50% 그렇죠. 역사적으로 상승했는데. 그렇죠. 그럼 지금은 6개월 이동 평균선 60개월 이동 평균선을 하회했느냐? 아, 하회했으면 얼마나 생가했느냐 이게 네, 중요한데. 그게 지금 그런데 보니까 올 1월에 보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 2023년 1월에. 1월에, 1월 현재가. 현재가. 6개월 지난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오를 때. 오를 때라는 거죠. <웃음> 예, 예. 예. 지금부터 오를 때라는 거죠. 자, 예. 한번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6개월째인데, 그죠? 그렇죠. 그래프가 좀 작아서, 음. 어, 좀,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실내만 보셔도 예, 될것 예. 같아요. 지금 그죠? 여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음. 요, 지금, 녹색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 녹색선이, 이, 이 그래프 자체는 월봉이에요, 월봉이 월봉. 막대 하나가 한 달이에요. 한 달. 막대 어. 하나가 한 달인데, 요 녹색선이 60개월 이동 음, 평균선이에요. 예. 과거에 보자는 거죠. 예. 과거에 60개월 이동 평균선에 한 6개월 정도 옆으로 있다가 쭉 나고. 올라가고, 어, 그러네. 쭉 해서 어. 다시 6개월 이동 평균선에 한 6개월 있다가 쭉, 쭉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지금 이게 6개월이 있었던 아,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요 마지막이 빨갛게 보이는 게올 1월에 예. 9.95% 오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용수철처럼 60개월 이동 평균선에 탁 닿으면 고무줄처럼 튀어 오르는 거죠. 그렇죠. 고무줄. 그렇죠. 근데 <웃음> <고무줄> 이제 바로 <웃음> 오르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휴식기를 이제 가진 어, 다음에 예. 예,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과, 치열, 과거에도 이래, 이랬다는 거죠. 아하, 예. 재밌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요때는좀 다른 때에 비해서 음. 좀 많이 올랐죠 보면은 예. 어 찍고 나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쭉 올랐는데 굉장히 많이 음. 올랐다가 계속 그 이후에 이제 했는데 이게 또 2020년 예. 11월인가 그래 요 여기가요? 아, 여기 2020년 11월. 네, 2020년 11월인데. 그때가 코로나 때문에 확 꺾였다가 V자로 탁트어 오르면서 계속 상승하던 때네 그렇죠. ]이죠. 그렇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이때 또 엉망이었었어요. 음.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이 여기가 어리나? 또 절점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절점 구간하고 맞물리면서 올라갔고 음. 지금 절점 구간하고 지금 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예. 똑같아. 요 여기도 2020년 11월에 반도체 음. 절점 구간하고 맞물리고 이 반도체 실적 절점 구간 딱 맞물려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예. 똑같아요. 그네요 재밌네요. 예, 예. 지금. 음. 자료 화면에 이그래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대략? 아 이게 이제 올해 음. 2023년 1월이고 예. 아까 2020년 11월이고, 그래서 이게 한 10년 자료, 한 10년, 10년 정도 네. 자료. 이 자료가요? 예, 주, 10년 자료. 10년 자료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지만 아까 자료 화면에 보면 2020년, 2000년부터, 네, 2000년, 네,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22, 23년 정도 정도의 예, 예, 예. 역사적으로는. 네. 항상 6개월 이동 평균선의 근처에 오거나 네. 왔다 갔다 하면 그때부터는 또한 6개월 정도 버티다가 예, 예, 예. 그 뒤에 오르는데 그게 한 50% 50% 올랐더라. 이제 음. 보통 이제 6개 60개월 이동 평균선이 깨지면은 예. 그 밑에 있는 건. 120개월 이동 평균 이 있어요. 아, 10년인데 예. 이 10년까지 가지 간적은 없어요. 그 사실 지난 10년 동안 그래프봐도 지금 여러분들이 네. 보시는 제일 아래에 있는 그래프 예. 잘안 보실 예. 수 있으나 네. 지금 이제 빨간 행강펜이 왔다 그렇죠. 갔다 하는 예. 예. 선까지는 안 왔는데 되게 예. 120개월 예. 10년 평균이 10년, 10년 네. 평균인데 네. 거기까지는 안 왔어요. 음. 이제 보통 이제 5년 평균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어, 고래고 두 번째 일치하는 점은 이때도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이었는데 오히려 음. 주가가 올랐고 이때는 반도체 경기가 좋았었을 때 좋았을 때 오히려 주가는 이제 횡보하고 안 좋았는데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으면서 주가는 또 뛰어올랐어요 자, 이탈수 그림에서 하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 20%, 30% 몰려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 보면 네, 네. 아이 그림에서 보면 저게 지금 현재가 아주 저점이네. 그렇죠. 그죠? 그렇죠. 지금 섣불리 판다든가 네. 너무 지겨워서 네, 네. <웃음> 그럴 필요는 없겠네. 네.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림이네 그죠.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잘 유념하셔서 음. 어 저도 이제 많은 질문을 받았죠. 삼성전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했을 때 이게 조그만 답이 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경일남 우리 조성년 소장님과 함께 2023년 픽 주식 삼성전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듣는 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끝단에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일단은 좀 물려있는 분들한테 는 상당히 큰 희망이 된다. 그렇죠.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음. 너는 어떻게 할래? 예. 저거 물어본다면, 어, 이제 지금, 지금은 사든지, 예.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해야 되겠죠. 예. 예. 예. 또그 다음에 다시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고, 예. 예. 예. 예. 그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듣는 분들께 유익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바램을 가지고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